가을을 언제 한번 갈까요? 쇼핑을 하러 아, 이제 가을 옷을 사야 되는데. <웃음> <웃음> 팬데믹 3년 동안 외출할 일도 없었고 옷살 일도 없었고 쇼핑몰에 갈 일도 없었죠. 방송에서 알게 된 이야기지만 수많은 패션 업체들이 도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게놈스키를 모시고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옷 구경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가 사실 국내에 몇안 되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곳이잖아. 음. 쇼핑몰에 여기 외에는 거의 본 데가 없거든. 음. 백화점이나... 무슨 뭐 쇼핑몰, 롯데 쇼핑몰, 이런데에도 음. 강아지 못 데리고 오잖아. 음. 여기는 근데 걸어 다니는 거는 되잖아요. 안에 음. 들어가는 게아니지 그래서 되지. 좋다 그랬는데 막상 데리고 가면 음. 제한이 너무 많아. 어, 얘 때문에 제한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 음. 큰 애들은 음. 그큰 개를 유모차에다가 큰 넣는다. 넣는다는 게. 그치. 밀키 녀석은요, 유모차 타는 걸 엄청 부끄러워 합니다. 아기 강아지들이 나타는 유모차를 본인이 탄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안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강아지들 보기에 가오가 안 서는 거죠. 야, 너 저리 꺼져. 나도 안다고 이거 안 올리는 거. 얘도 스트레스. 너무, 어, 너무 작은 강아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꾸 매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밥도 못먹게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음. 구매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여기서 빌려주더라고요 순간부터 눈을 뜰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 브랜드 글씨 읽어보실래요 아이사 아니구요 네. 이세 이세 여러분들 이세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근 이쁜게 많아. 아니, 어, 예쁘고 고급스럽고 소재도 좋고 딸이랑 같이 입어도 될 그런 백화점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 69만 8,000. 아, 가끔 비싼 게 있네요. 이거요. 이거 샀잖아. 이게 네 음, 가방이랑 음, 너무 샀어. 맞아. 왜요? 네. <웃음> 저, 저 바지랑들. <웃음> 인도에서 오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 가방도 인도 거거든요. 메이징 인도. 참 봤으니까 빠졌으니까 많이 산다고 뭘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을 가까이에도 있죠. 이곳은 자주입니다. 저런 칼라도 예쁜지금 뭐. <웃음> 내가 진짜?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막 잠옷 입고 나온처럼. <웃음> 자주. 네? 아 자주 해요, 여기가. 네. 어, 자주도 예쁜 <웃음> 게 있네. 이 말이. 너무 덜 찍었나? 너무 지루한 <데리고> 표정. <웃음> <웃음> 우리 애가. <웃음> 우리 애가 <웃음> 말을 좀안듣죠 Love a n Show. 대 분이라면 이곳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가격 정말 싸고요. 색감 디자인 좋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물론 들어와 있고요. 어, 저친구들 바비 스타일. 네, 딱 네. 저렇게 네. 입어야 돼요. 네. 언니 거 저기 집에 어, 있는 거. 네. 네. <웃음> <웃음> 아, 저게 이뻐요. 저저 체크가요. 근데 이때가 신상품이었대. 아. 어. 아, 이게 신상이라고? 어. 38,000원. 나쁘지 않은데. 어 이것도 이뻤어요. 이제 얘가 이뻤어. 이런 전 이런 무난하는 게잘어울리요 뒤에 안 무난. <웃음> 아 근데 저런 건 오히려 잘 어울리잖아요. 그 전혀 안 무난. <웃음> 아니면 색깔이 그러니까 아예 네이비랑 까망 이런 거는 저랑 안 어울리나 봐. 요이 가방이 예쁘네. 어, 가방 괜찮죠. 가빠도 가방 살까? 잠시. <웃음> 가격도 괜찮잖아. 어, 블랙도 있으면 그것도 괜찮. 쇼핑몰에 가면 맛집을 찾게 되는데 스타필드 맛집 중 이곳 중국집이 유명합니다. 항상 밀키 때문에 못들어갔어이 뒤쪽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행히 여기 자리만 남아서 살짝 이렇게 밀키를 두고 밥을 먹게 됐네. 요생 음, 사실 맛있었는지 내가 너무 배고팠었는지잘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의 맛이. 그런데 저 탕수육은 굳이 다음에 안시켜도든 아 싶었어. 왜냐면 저기 충분히 맛있는 찹쌀 탕수육인데 우리 동네에서 파는 거랑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고기도 엄청 맛있기 때문에 이번엔 현대백화점을 방문했는데요. 지난번 스타필드에서 고민만 하다가 사오지 못한 옷이 반마다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다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 첫째 오해민 양이 또러브앤 쇼에 도착했습니다. 저것도요? 이거는 계속 고민하다가 저건 안 사서. 저 뒤에 있는 거. 샀지. 어, 예보다 제가 더예는데 취향이 한결같네요. 그때 집었던 걸또짓네요 매장마다 들어오는 게 조금씩 아 달라가지고 이게 이쁘다 예. 손님이 되게 많더라고 이거 음. 예쁘네, 이리 색깔 빨간 색깔 예쁘지? 음. 하얀색, 저기이쁘다 까만색 음, 고민을 하다가 <웃음> 아, 저 색깔로 살까? 저 색깔로 살까? 네. 이게 끝이에요 저 결국에는 이걸로 막판에 바꾼 거거든요. 아, 이게 아, <웃음> 막판에 <웃음> 이을 바꿨잖아요. 이 이야기 시작은 얼마 전 커스코 영상을 만들면서 둘째 주환이가 이런 제안을 했었죠. 옷가게를 언제 한번 갈까요? 쇼핑을 하러 이제 가을 옷을 사야 됩니다. <웃음> 그 <웃음> 구독자분들은 옷에 관심. 그 이후에 아, 댓글이 아, 댓글이 아예. 여러분들이 옷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34만원인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옷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두 다 리뷰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이거 이러다가 기둥불이 뽑히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없는 분야이시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해도 될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해. 무슨 파스타? 소고기 뚝배기 파스타? 그런 거였거든요. 면이 파스타 같지도 않고 소면같지나나잘 소면 응. 먹는다. <웃음>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 고기 봐봐. 그러니까 고기를 듬뿍 줬어. 어, 진짜. 그 면만 푸고 싶은데 자꾸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웃음> 나는 그정도 나는 고기만 푸고 싶은데 면이 자꾸 나와. 오 그래? 나도 지금 내꺼에 고기 수북하잖아면 아, <웃음> 먹고 싶은데 고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웃어드세요 이거 아, 오, 아 저거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 근데 육기는 원래 항상 저렇게 조금 주더라.